네, 이시 간에는 가상화폐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레이팅스의 김원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6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5월 마지막 주 가상화폐 시장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5월 마지막 주 어땠습니까? 네. 네. 어, 지난 주에는 BR 인덱스가요. 45.49 포인트로 시작을 해서 0.02% 상승하며 46.11 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5월 29일에는 월중 최저점인 43.36포인트를 기록했고요. 기술적인 반등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네, 3주간의 하락세가 조금은 멈춘 듯한 모습이지만 아직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가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다 말씀을 해주셨고 개별 종목으로는 어떤 성과를 좀 보였나요? 네, 네, 개별 종목 성과를 살펴보면요. 네. 한 주간에 가장 좋은 성과를 달성했던 종목은 아이오타입니다. 아, 네. 네, 아이오타는 사물 인터넷에 특화되어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이고요. 한 주간에 29.63% 상승하며 1.92달러를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기업과 제휴를 맺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르웨이 초대형 은행과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또한 트리니티 원래 출시를 앞두고 있어 뛰어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자, 아이오타가 한 주간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였다고 라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연초 대비 좋은 수익률을 나타낸 그런 종목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종목들이 주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까? 네. 네. 어... 연초 대비 수익률을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가상화폐들은요. 네. 첫 번째 이오스가 40%대 네. 네, 수익률을 보였고요. 비치인은 49%대 연초 대비 수익률을 기록했고 덴타코인은 15%대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어,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암호화폐들의 특징은요. 바로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있거나 메인넷 출시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이 EOS가 주말 동안 메인넷을 출시했다고 라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거든요. 메인넷이 간략하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EOS 그리고 비체인에 대해서도 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네. 어, 메인넷 출시라는 거는요. 어, 자체적인 프로토콜을 구축하지 않는 토큰 상태에서요. 자체적인 프로토콜을 구축해서 코인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이오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스는 현재 이더리움 기반의 데 e 에서요 6월 2일 자체적인 프로토콜을 구축해서 코인으로 거듭나는 메인넷을 출시했습니다. 이오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달리 디포스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채택해서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와 비용이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연속해서 비체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체인도 이오스와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기반의 분산 어플리케이션이고요. 6월 30일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품의 정보와 유통과정을 사용자가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주류, 명품, 농산품,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5월 마지막 주한 주간 가상화폐 동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이오타가 한 주간 가장 좋은 수행률을 보였고 연초 대비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가상화폐들이 이오스 그리고 비트앤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선물 거래소에서는 또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까? 네. 네. 어, CME 거래소 비트코인 유월물 현재 7,755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 시카고 옵션 골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7,735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어, 현물과 선물에는 주식시장과 같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까지 현재 살펴보셨고요 자 가상화폐 시장은 아무래도 국내 이슈 그리고 국외 이슈에 크게 영향을 받기 마련이잖아요 한 네. 주간 국내에서는 또 가상화폐 이슈를 줄 만한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첫 번째는 네. 국내 소식 먼저 전달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국회는 블록체인 기술을 제도화하고요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ICO를 허용해 줄 것을 국회에 정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네. 그러나 정부는 ICO금지의 부정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표명했고요. 현재 ICO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싱가폴 스위스 등타 국가에서 국내 프로젝트에 ICO가 진행되고 있어 자본과 기술 그리고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정부는 아직 ICO, 기업 공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어, 국내와는 네. 조금은 다른, 다른 움직임들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그리고 AI, IoT, 이동통신,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전 세계의 중심이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가상화폐 등급과 각종 본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향후 중국의 움직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또 가상화폐 관련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에또 호재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독일에서는 또안 좋은 소식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어, 독일에서는 불법으로 네. 검찰이 이제 어, 불법으로 가지고 있었던 네. 가상화폐를 압수해서 아, 매도한 사건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독일에서는 지금 1,4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매도했고요. 암호화폐 종류에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치, 비트코인 골드, 이더리움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근데 국내에서도 네.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불법행위로 획득한 191개의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이는요,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가 있고 몰수가 가능한 재산으로 인정된 매우 중요한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검찰에서 이렇게 매도를 한 것은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경제적 가치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에서는 또 시장에서 호재로도 작용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사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넬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오스 관련해서 마지막 소식 함께 전해주시죠. 네, 앞서 네. 말씀드린 이오스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고요. 이더리움을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오스가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을 거래소를 통해 대량 매도했기 때문인데요. 어, 평소보다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의 거래량을 보시게 되시면 유독 이날은 이더리움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최대 515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현재는 600달러 넘어서 61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5월 중순부터 이어진 가상화폐 시장에 하락세가 조금은 진정된 듯한 모습입니다. 6월 날씨처럼 가상화폐 시장에도 조금은 좋은 이슈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5월 마지막 주 가상화폐 동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6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6월에는 또 가상화폐가 어떤 동향을 살펴보게 될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블록레이팅스의 김원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